쫄깃쫄깃, 마리는 떡볶이. 위치는 청진동 해장국 2층에 위치했습니다. 두 가지 떡볶이 메뉴가 이렇게 다양하네요. 매장은 2층에 있어 2층으로 올라와 포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네. 새우깡볶이, 새우깡볶이예요. 그리고 요건 로제떡볶이. <목소리> 안녕하세요, 겸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주한점에 다녀왔는데요. 주문은 배달앱을 통해서 주문이 가능하고, 그리고 포장을 해올, 포장을 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떡볶이 주한점에 방문해서 직접 포장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포장을 해온 떡볶이는 이게 노제떡볶이와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신메뉴 새우 깡볶이예요. 새우 깡볶이. 양도 정말 엄청 많이 주네요. 새우 깡볶이는 위에 보면 잘잘한 새우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튀김으로 주문을 해봤는데요. 지금 보면 김말이 있고 고구마 튀김. 그리고, 오징어 튀김, 그리고 만두, 그리고 구운 만두도 있고, 귀여운 튀김도 들어있어요. 두 가지 떡볶이에서는, 저기, 떡볶이를 주문하면, 이렇게 풀피스를 주시더라고요. 새우 깡볶이는, 새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새우? 새우만 한번 먹어볼게요. 음. 새우가 떡볶이에 들어가 있는데, 약간 식감이 나네요. 많이 보는 떡볶이 떡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묵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동그란 떡볶이도 들어가 있고, 메추리알도 들어가 있네요. 메추리알 맛은 새우가 들어와서 새우. 출열도 먹을게요. 떡볶이 떡에 새우를 얹어서 먹어볼게요. 새우깡볶이는 어른들이 좋아할 떡볶이 같아요. 음은 노제떡볶이인데요. 국물이, 좀 걸쭉하면서 파스타면을 넣으면 로제 파스타가 될것 같아요 로제 떡볶이 로제 떡볶이에 보면은 소세지가 들어가 있고 많이 알고 있는 그 기단 떡볶이 떡이 들어가 있고요 아 그리고 치즈 떡볶이가 들어가 있네요 동글동글 어? 치즈 떡볶이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치즈 떡볶이. 들어가 있어요. 솔직히 속에서 치즈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치즈 향이 좀 많이 나네요. 아모뭐 떡볶이 속에는 이 파스타면. 이거 뭐라 그러지?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 이렇게 까베이 모양으로 말려있는 이 파스타면이 같이 들어있는 모습이네요. 로제 파스타도 되고, 로제 떡볶이도 되는 건가? 음. 로제 떡볶이는 고소한 맛이 나가지고 아이들이 더 좋아할 맛이에요 남자보다 여성분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국물이 굉장히 걸쭉하죠? 국물이 이렇게 걸쭉해요 보이나요? 오, 너무 맛있다. 그리고 김말이에요. 김말이 튀김. 튀김은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같이 주문해 봤는데 로제 떡볶이에다가 한번 찍어 먹을게요. 맛있네요. 이거는 고소하면서 더 감칠맛이 나는 것 같은 느낌 더 감칠맛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오징어 체인지 한번 찍어 먹어게요 로제 떡볶이 소스로 찍었어요 오징어가 굉장히 그럼 두가지 떡볶이 맛있게 먹을게요 다음에 뵐게요 안녕